이 절벽이에요 절벽 마을이 등장했네요 뭐지? 이 마을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가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화살표들이 있네요 빨간색 화살표랑 제가 일로 나왔는데 이 길이 있고 이길에 있는데 여기서 일로가라니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도착했습니다 밥이나 함 먹고 갈까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뉴판을 받았는데 여 영어로도 다 있네요 고기류 보다는 밥을 먹어야 될것같아요 어. 프라이 e d 스 i c e 먹어야 겠다다 가격은 동일한데 <웃음> 소고기 볶음밥을 아니요. 먹어야 되나? 아니요. 소고기 볶음밥을 먹어야겠어요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쪽엔 유럽분들이 있는 거같아 이제 소고기 볶음밥을 시켰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마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 이전에서 차마 기차까지는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시간이면 지금까지 걸은 거랑 비슷하게 좀 걸으면 되겠네요 네, 되게 힘들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하다가도 경치 한번 보고 나면 또막 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길이 좀 험하긴 하고 미끄럽긴 한데 그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 볶음밥과 차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소고기 볶음밥 다은이 음. 약간 매콤하면서 좀짠 짭짜름한 맛이 다는데 매콤한게 아니라 맵네요 제 기준으로 생각보다 기름이 많지는 않아요 약간 매콤하고 야채 피망이랑 양파랑 이런게 많이 들어간 맛 이번에 저는 리장 여행을 할때 한국인도 엄청 많고 호도요 트레킹은 한국인들밖에 안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좀 많이 만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리장에서 한국인들 한 번도 못 만나고 트레킹하면서도 한국인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아까 그 세네들은 영어 쓰는 것 같고 그외 분들은 옆에는 저는 구조체 잘 모르겠지만 뭐, 들여보면 약간 불어 같은 느낌? 다 먹었습니다 응. 그럼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더 걸어서 철마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봬요잘 먹었습니다 응. 먹었고 나왔습니다 구갈래 길이 있는데 그냥 내려가시면 안되고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걸어야 된대요 이 길이 예전에 그 신서유기팀에서 비도 오고 딱 3시간 걸렸다 하는 그 길인데 저는 뭐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는 거기 때문에 3시간 먼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도 있고 말 털어가라고 호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장실이고 참 하고도 시작그 알리는 표지판인것 같은데 뒤에는 옹룡살산이 펼쳐져 있네요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네요 아직도.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길로 가볼게요 맞는 길인가? 내려가는 길? 여기서도 일로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보도록 하죠 거 엄청 걸어올라고 나니까 이제 이8밴드 시작이래요 고도도 높고 이래서, 제 가방도 거의, 진짜, 높이도 올라왔네요. 지금 이팔밴드에서도 좀 올라왔는데, 힘들어요. 말을 타고 가신 분들 계시네요. 운영기를 계속해서 올라가야돼요 굉장히 다름답네요 지난 13원대로 샀어요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고있습니다비디 저의 절벽이 여기서 약 8시간 반정도 가면 사막의 짠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프는 저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된또 외국분. 야. 아 물살 소리네. 지금 빠지면 죽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타고 돼서 조금 무서. 콩이 나타나는 지금 저기를 다 뚫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객잔 야생 토종 닭농장 예, so, yeah, we're almost there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2, 30분 안니면 도착할 것 같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엄청 높네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마을이고 거의 다 도착한 것 같고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살이 들어서고 있네요 사마켓전에 도착했습니다 하.. 감격